그 모델의 영상이 나가는 동안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수가 공을 딱 던져야 되는데 움직임 인식이 되지 않고 중심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있나요? 딴 생각하면 혹은 땅바닥에다 던지는 놈도 있고 이건 뭐죠? 공하고 손에서 공을 못 놓은 거예요 놔야 될때 맨날 연습한 놈이 못나요? 못나요?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? 뭐 하려고 했는데 손 <웃음> 여기 있었던 거 없... 많죠? 네.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? 옆에서 찍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는 허리가 그나마 좀 괜찮아졌어요 이제 더 들어도 돼요 뭘로 들어갈까요? 네, 여기로 들어야지 이게 뭐예요? 흉곽과의 연결 인식 네. 그래서 어저께 시작하면서 제가 어디를 잡은 거예요? 이렇게 하진 선생님인가 선생님인가 하진 선생이었나보다. 님 이제 이렇게 할때 흉곽을 들어줬죠. 연결 인식. 승모근 상부의 긴장 <웃음> 완화 말이야. 에더 들어도 돼요. 예, 네, 여기서부터. 이제 네, 더더 세게 확 눌러봐요. 저거. 네. 예, 이제 뒤로 roll back down. roll back down, roll back, roll back. 배빗고 그거 눌러야죠. 따라오면 안 되지. 뒤로 가요. 뒤로 가요, 뒤로 가요, 뒤로 가요. 옆에서. 뒤로 가요, 뒤로 가요, 뒤로 가요, 뒤로 가요, 뒤로 가요, 뒤로 가요, 뒤로 가요. 그거 눌러야죠. 페달을. 뒤로 가요, 뒤로 가요, 뒤로 가요, 뒤로 가. 이렇게. 이러면 배에는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허리에는 아까보다는 각도가 훨씬 살아났는데 땀은 났어요. 네. 분리 인식.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팔 움직여 볼까요?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더 크게 움직이는데 왜 어깨는 삼각근은 덜 피곤할까요? 근 수축의 문제가 아니었다. 수축은 하지 말라도 다 해요.